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팀모음은 능력치를 중점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캐릭터별 가지고 있는 기본 스펙 그리고 중복 착용 여부까지 확인 가능한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능력치 보는 법 바로 캐릭터 장비 창에서 볼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 하단에 있는 능력치 상세 정보 이곳을 눌려서 아주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정보는 이 캐릭터의 기본적인 속성과 능력치, 그리고 마법 데미지인지 물리 데미지인지 볼 수가 있고요. 아참, 오르타가 칼을 들고 있어서 물리 데미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르타는 마법 딜입니다. 마법 딜러. 여기 보시면은 각 캐릭터의 패시브 스킬도 정확히 볼 수가 있죠. 사실 잠재 능력에 적힌 거랑 똑같습니다. 해당 능력치를 눌려서 어디서 이만큼의 효과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이쪽 왼쪽 요 부분 여기가 버프창이고 어떤 효과들을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 효과가 적용될 경우 이렇게 회색빛으로 받을 수 없다는 표시가 되죠. 참고로 중복 효과는 웨폰은 웨폰끼리 중복을 받을 수가 없고 아티팩트는 아티팩트끼리만 중복 착용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로레스의 패시브인 기본 공격 데미지 기본 공격 데미지 이 효과와 아티팩트에 있는 기본 공격 데미지 이 효과들은 서로 아티팩트, 그랑메폰 나눠져있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아까 메인 화면에 보셨던 이 버프창에서 패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봉인된 검에수 기본 공격 데미지 증가 적혀가 있죠. 다음 밑에 돌로레스의 패시브 페어리 뮤직 기본 공격 데미지 15% 증가 여기 두 개가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랑 웨폰 끼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세리아드의 돌로레스 웨폰 아까랑 똑같은거 기본 공격 데미지 증가 이 웨폰에 있는 패시브하고 나마리에가 가지고 있는 루나 이 루나 웨폰의 패시브도 기본 공격 데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버프 창에서는 이렇게 회색 표시로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중복 효과일 경우에는 상위 효과 자, 페어링 뮤직이 15%인데, 나마리에가 가지고 있는 이 데미지 증가 퍼센트가 20%이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 블릿, 이 패시브가 적용된 거고요둘 중에서 더 높은 능력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웹폰의 패시브마다, 이렇게 팀 패시브가 있고, 팀 또는 파티에 편성된 모든 캐릭터가 적혀있는 이팀 패시브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 본인 캐릭터만 적용되는 그냥 일반 패시브가 있습니다. 이 일반 패시브는 착용한 그 캐릭터만 효과로 받고 있고 아까 앞에 있던 팀 패시브는 팀 편성에 들어가 있는 세개 캐릭터 모두가 받는 효과를 말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저항이 있는 웨폰과 이렇게 공격력과 방어력이 있는 쪽은 SSR 웨폰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 웨폰에서는 s r 등급도 이렇게 팀 편성 패시브로 많이 되어 있고요. 공격 웨폰에서는 s r 등급에서는 어, 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잘못본것 같네요. 아마 이 SSL 웨폰만 공격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혹 안 적혀있는 것들은 이 QE의 텔레미스 웨폰이죠. 이거는 이 마법 데미지는 QE만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옆에 따로 적혀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팀 패시브가 아닌 겁니다.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능력치 세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민첩 기본 공격 데미지 브레이크입니다. 민첩은 저번 꿀팁 영상에서 말했듯이 결투장에서는 선타를 잡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구요 필드사냥 즉 pve 에서는 쿨타임 감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방법이 없어서 민첩 1당 몇초가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첩이 높을수록 쿨타임이 줄어듭니다 여기 민첩 설명란에는 스킬 재사용 시간은 최대 15%까지만 감소된다고 하니 어, 민첩이 아무리 높아 봤자 효과는 15% 까지란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첩의 맥시멈이 또 몇가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15%를 초과해서 받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착용하면 빨라진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기본 공격 데미지 효과입니다 아티팩트나 웨폰에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효과인데 이 기본 공격 데미지 다들 평타만 생각하시는데 이 평타를 포함한 기본 스킬의 데미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 스킬이란 여기 능력치 상세보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 캐릭터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 스킬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바로 이 캐릭터별 붙어있는 이 패시브들 이 패시브들의 공격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브레이크 어택이라고 우리가 브레이크 할때 나오는 그 데미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브레이크 어택 자체가 기본 스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공격 데미지 증가는 바로 브레이크 데미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 브레이크 효율이 또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아티팩트에 붙어있는 이 효과는 브레이크 게이지를 빨리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이 브레이크 데미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팩트 브레이크 효율은 각 보스별로 브레이크 패턴을 빨리 나오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용도로 필요한 겁니다 저번 토벌 공략 영상에서 다뤘던 그 보스들 거기서도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쫄몹 소환 패턴 이런 것들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브레이크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런 효과를 볼수 없는 능력치입니다 참고로 브레이크 데미지는 170%로 QE, 라스. 세리아드가 가장 높고 130%로 윈, 나마리에가 두번째 카르트와 오르타는 110%로 가장 낮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토대로 아티팩트는 과연 어떤 것만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티팩트는 기본적으로 체력과 방어력을 올려주며 아티팩트 패시브를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이 추가적인 패시브 종류에는 공격 패시브와 방어 패시브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격 패시브에는 공격력 각 속성별 공격력, 물리, 마법 데미지, 기본 공격 데미지, 브레이크 효율, 크리티컬과 크리티컬 데미지, 상성 데미지, 보스 데미지가 있습니다. 방어 패시브에는 방어력, 체력 증가, 막기 확률 증가, 크리티컬 저항, 그리고 받는 데미지 감소, 요렇게 있고, 예외로 민첩, 명중 회피를 뒀습니다 특히 이 명중과 회피는 이두 개의 능력치끼리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pvp 전용 스탯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 많은 효과 중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할 건 바로 공격 패시브입니다 공격력은 데미지에 영향을 주기에 가장 우선 순위가 높고 마법과 물리 또한 평타와 스킬 데미지에 영향이 갑니다 하지만 세리아드의 힐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힐은 무조건 공격력의 N%만큼 힐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격력과 마법 물리, 이 아티팩트들은 각각 두 장씩 SSR과 SR이 있죠. 모든 캐릭터한테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R등급이 녹슬지 않는 검집과 거인의 뿔필이 꼭 가지고 있으셔야 골고루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 공격 데미지는 평타 구간이 많은 캐릭터가 쓰면 좋긴 합니다. 특히 QE와 오르타는 각 캐릭터 패시브에 기본 공격 데미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어 무시를 가지고 있는 나마리한테는 크리티컬 세트를 세팅해줄 시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카르트는 평타만 크리즌과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 데미지만 넣어주시면 딜뽕 효과는 보실 겁니다. 윈과 라스는 어차피 탱커 포지션이고 라스는 딜로 쓰기에는 물리 공격력과 불데미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소울링크용으로 살릴 알등금 4가지는 녹슬리지 않는 검집, 거인의 뿔필이, 달의 노래, 암살자의 램프, 이렇게네 가지로 하시면 되겠네요. 방어력을 올려주는 이 치력의 건틀릿은 본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아티팩트 중에 받는 데미지 감소와 저항이 같이 붙어 있는 이 아티팩트들, 어, 얘들은 솔직히 지금 쓸데가 없습니다. 각 저항이 있는거 봐선 팀효과로 저항을 못받는 효과인 침묵효과 이 침묵효과만 살려두시면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이 저항 아티팩트가 꼭 필요한 던전도 없고 해서 효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팀효과를 받을 수 있는 저항은 중독 녹백 화상 에어 석화 저짐 속박출혈 감전 스턴 슬로우 빙결다운 모두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랑 메포는 정해져 있으나 아티팩트는 선택입니다 상황에 따라 캐릭터별로 착용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요 특히 6챕터의 3딜 활용에선 더더욱 키운 캐릭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키우실때 메인 캐릭터, 서브 캐릭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시고 아티팩트를 주셔야 딜량을 뽑으실 수 있을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이 메인으로 키우시는 캐릭터에이 아티팩트 정확히 뭘 줘야할지 모르겠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